평구 청천일동에 있는 장수산에는 특별한 길이 있다. 바로 보행약자들도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는 무장의 나눔길이다. 나비공원에 들어서 바람개비를 지나면 무장의 나눔길의 초입을 만나볼 수 있다. 초입에는 황토 길로 조성해 놓았으며, 중간중간 쉼터와 간이 전망대를 만나볼 수 있다. 그렇게 빼곡한 나무들을 보며 황토 길을 걷다 보면 데크 길이 나온다. 데크 길은 황토 길과 마찬가지로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에 큰 불편함 없이 산을 오를 수 있다. 데크길 또한 쉼터와 전망대가 있으며 황토길에서보다더 좋은 경치를 만날 수 있다. 그렇게 걷다보면 바람개비가 반겨주며 비장의 나눔길의 끝에 도착한다. 이 끝에서는 도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. 평소에 산의 맑은 공기를 느껴보고 싶었으나 산을 타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장수산 비장의 나무길을 통해 산의 맑은 공기와 정기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?